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소리 안들려? 어떤 새끼가 최소딴 재소... 게임 벌금을 틀고 지랄이야. 나가 이십새끼야저 새끼가 돌아나이 피용신 새끼. 미스폰네엔터트인먼트 돌아왔구나. 반갑다. 그런데 니네 회사 게임으로 뭘 어떡하겠냐. 니네 타이탄폴 이야기는 들었다. 그 후속작 이야기도. 리스폰이 슬퍼서 어쩌냐.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어디 갔나 했더니 네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포트나이트 형은 나가, 나가, 뒤지기 싫으면 트윈, 트요 고맙다. <S> <S> <S> <S> 안녕하세요, 여러분. 윈트 전구입니다. 2017년 배틀그라운드가 해성같이 등장해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를 순식간에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렸고 2018년 흐름을 탄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얄 모드를 출시하면서 전세계 온라인 게임을 통틀어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2019년인 지금 수많은 배틀로얄 시대에서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와 함께 3파전 구도를 만들어낸 게임이 있으니 바로 그 이름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그럼 이 에이펙스 레전드는 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이렇게 급덕상을 하고 있는 중일까요? 자, 에이펙스 레전드 최소한의 마케팅 만으로도 현재 배틀로얄 장르의 지분을 쓸어담고 있는 게임이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게임을 친듯이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 듣는 사람도 계실겁니다 그러니 들어가기에 앞서 이 게임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유명한 코 오브 듀티를 만든 회사 중 하나인 인피니트 워드에서 주요 개발진들이 퇴사한 뒤에 만든 리스폰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게임인 타이탄폴의 외전격인 게임 되시겠다 이겁니다 그럼 모르시 분들이 많은 듣도 보도 못한 인기도 별로 없었던 타이탄폴의 외전격인 게임이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요 배틀그라운드가 사실적이고 현실 적임을 무기로 사용하였고 포트나이트 가 캐주얼하고 자신들의 독특한 크래프팅 시스템으로 차별화를 뒀다면 이 에이펙스는 편리함과 엄청나게 스피디함을 무기로 내놓 았습니다 aos에 비유를 하자면 배틀그라운드는 무겁고 게임이 긴 도타2 포트나이트는 적절한 무거움과 캐주얼함이 잘 융합한 롤, 에이펙스는 최대한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고 빠른 호흡의 전투에 집중을 한 히오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를 플레이하면서 가장 게임을 하기 싫고 루즈하게 만드는 몇가지 고질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아이템 파밍도 열심히 했는데 적이랑 싸워보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그냥 정처없이 몇 십분 동안 돌아만 다니다가 적한테 뚝배기 한대 맞고 그냥 죽어버리면 현타 존나 시계와서 다음 게임 하기가 싫어집니다 하지만 에이펙스를 플레이하다 보면은 보통 다른 게임에서는 맵이 넓고 캐릭터간의 이동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스쿼드 대한 스쿼드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이펙스는 최대한 유저들끼리의 전투를 유발시키기 위해 총격 소리가 아주 먼 곳까지 들리며 총알의 궤적이나 스킬 멀리서까지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기동성 또한 슬라이딩, 스킬, 강선, 낙댐 제거 등으로 맵간의 이동거리를 대폭 줄여놓아서 전투를 최대한으로 유발하는 장치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두개 내지는 네개의 스쿼드가 동시에 싸우게 되는 걸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우승하는 게 목표인 배틀로얄에서는 존버라는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하는 유저로 하여금 상당히 게임의 재미를 해치는 전략이자 문제점으로 다소 인식되고 있는데 레전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가지 스킬들 덕분에 사실상 존버가 매우 불리하고 손해를 가져다주어 이러한 문제점 또한 상당히 게임 내에서 보완이 잘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1킬하고 우승하는 것보다 1 0킬하고 3등하는게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또한 방어구들이 소멸되는 방식이 아니라 획득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교전중에 내구도가 달아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TTK가 긴 편이며 생존이나 서포트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레전드들도 많아 초 근접 싸움이 아닌 이상 캐릭터가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경우는 드물게 됩니다 적어도 잘 쪘사 정도는 해야 게임 할 맛이 나죠 그리고 캐릭터 사망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에이펙스에서는 개선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인 배틀로얄에서는 다운되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만을 기다려야 했다면 에이펙스에서는 넉다운 쉴드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확정킬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으며 적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죠 설령 팀원들이 죽더라도 팀원들의 시체를 회수하여 맵 곳곳에 있는 비콘이라는 곳에서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더라도 게임 끝날 때까지의 손가락만 쪽쪽 빨리이 없어지다 보니 게임의 긴장감과 몰입감이 계속해서 유지되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자신들의 색깔 또한 잊지 않고 잘 녹여놓았습니다 바로 에이펙스만의 가장 큰 차별점인 레전드 시스템이죠 에이펙스에서는 일종의 오버워치 처럼 하나의 영웅인 레전드를 선택하여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레전드들은 각가지 다른 패시브와 특수능력 궁극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어떤 레전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팀원의 이동을 도와주거나 팀원을 보호하거나 적의 위치를 잘 파악하게 해주거나 강력한 화력을 뿜어내는 등 게임의 플레이 방식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템 파밍과 사용방법도 아주 간편화가 되어 있어서 처음 즐기는 유저들도 큰 진입장벽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생각해보면 파츠를 획득하고 난 뒤엔 인벤창을 켜서 일일이 장착시켜줘야하고 아이템을 획득하는데도 인벤토리를 따로 켜서 하나하나 드래그해서 획득하는게 일반적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가고 조금 귀찮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에이펙스에서는 아이템을 획득하는 시간이 매우 빠르며 부착물들이 자동으로 해당되는 아이템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아이템을 습득해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템을 파밍함에 있어서도 꽤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맵을 돌아서 땅바닥에 떨어진 아이템들을 획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템이 100% 확률로 들어있는 보급박스를 맵에 다수 배치하여 파밍에 대한 직관성이 매우 높으며 아주 높은 등급의 아이템이라도 일반적인 맵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파밍에 대한 평등함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보급을 소환하는 스킬을 가진 레전드도 있기 때문에 진짜 파밍의한에서는 솔로몬 급으로 평등합니다 물론 니총은 모잠비카 같으 겠지만요 또 밸런싱 이야기를 안해볼 수가 없죠 현재 에이펙스의 총기 밸런스는 막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는 준수한 편입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개똥총인 모잠비크와 유저들의 대부분이 선호하는 총기인 피스키퍼 샷건을 제외하며 딱히 밸런스를 해치고 극단적으로 강력한 무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유저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총기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평이한 아이템 선호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아이템이라도 부착물 여부에 따라 장단점이 확실하게 보완되기 때문에 무기들의 빈부격차는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편이긴 합니다 현재 갓총으로 추앙받고 있는 윙맨 같은 경우도 물론 매우 강력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잘 맞출때 이야기고 게임 특성상 유저들의 이동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보다 손을 많이 타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되고 mmr이 도입된다면 현재 무기 밸런스에 손을 약 약간 봐야할 정도의 아슬아슬한 무기들이 몇몇 있긴 하니 이 점은 지켜봐야겠죠 레전드 밸런스는 약간 아쉬운 편입니다 현재 에이펙스 레전드에는 공격형 3명 지원형 2명 정찰형 1명 방어형 2명으로 총 8명의 레전드 들이 존재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오버밸런싱 스킬을 보유한 레전드 들은 없지만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가 방갈로르랑 사용용도가 겹치고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못 걸리면 매우 강력하긴 하지만 스킬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제 한적이다 보니 두 캐릭터는 유저들로 하여금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레전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아군들과 스킬 시너지를 어떻게 낼 것이냐 어떤 식의 전략으로 플레이할 것이냐가 극명하게 갈리고 서로의 스킬들을 파괴할 수 있는 레전드 스킬과 아이템들이 존재하며 특정 레전드가 다른 레전드를 만난다고 해서 특정 스킬로 찢어누를 수 없게 간접적으로 게임에 도움을 주는 스킬들로 이루어져 있어 캐릭터를 선택함에 있어서 무언가가 필수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 외에도 기존의 배틀로얄에서 자잘한 소통 문제였던 비행기 드랍의 문제도 점프 마스터라는 선택된 유저가 나머지 유저들을 동시에 조종하면서 드랍 구간까지 끌고 갈수 있어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을 지니고 있으며 배틀로얄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인 아이템의 위치 적의 위치 필요한 아이템 요구 등등을 핑을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해결 할수 있어서 마이크가 없더라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완성도 높은 핑 시스템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이펙스는 정말로 기존의 배틀러의 장르의 단점들을 많은 부분 보완 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그 와중에 자신들만의 색깔 또한 버리지 않은 현존하는 배틀러얄 중에서 상당한 완성도를 지닌 게임 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ea의 지원도 미비한 상태고 게임 내부에서 게임 플레이에 지장이 갈 정도의 서버렉과 다양한 버그 튕김 현상들이 매우 잦은 편이라 아직까진 게임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손봐야 할 작품입니다 뭐 간만에 배그는 이미 넘은지 오래고 포트나이트의 대항마로 급성 하고 있는 에이펙스인 만큼 악프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